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미니 베누아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베누아는 이런식 곡선이 아주 예쁜 유려한 시계 인데요 베누아란 뜻은 욕조라는 뜻이고 까르띠에가 모티브를 받아 이렇게 아주 예쁜 지금 현재도 과거에도 사랑을 받고 있는 베누아 시계 입니다 먼저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 고요 미니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18mm 위에서부터 아래가 25mm 저희 JC 직거래소 채널에 여러 가지 배누와 사이즈의 시계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사이즈는 가장 작은 미니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18K 와이 트 골드이고요. 좀더 가까이 보시면 까르띠에 마크가 있고 까르띠에 마크 옆에 다이아몬드, 까르띠에 마크 다이아몬드 이런 격자 모양의 다이얼을 가지고 있고요. 날짜와 초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로 가는 쿼츠 제품이고요. 이 뒤쪽을 눌러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D 버클입니다 이 제품은 오리지널 세팅의 제품이고요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걸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니 베누아 제품 가르띠의 베누아 사이즈 중에 가장 작은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